옛날 2007년도 8년도를 겪어보신 분들은 알겁니다. 아파트 통째로 미부장 나오면서 외제차 경품 그때 2007년 8년도에도 외제차를 준다고 하고 사실 그뭐 명품도 준다고 그런 얘기들이 나왔죠. 그리고 그때를 안 겪어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런 자료들도 유튜브에 다 올려놨습니다. 옛날에 어땠다. 그리고 그런 시절부터 시작해서 미분양 할인이 또 시작이 되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까지 됐을 때는 거의 위기 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현재 뭐 대구에 분양하는 아파트들 지금 엄청나게 줄을 섰다 그리고 뭐 청약 실적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날 더운데 이런 분들이 자기 주택을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섰을까요 그리고 이래 사진을 자세히 보게 되면 나이 드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알바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명품 알바도 아시죠? 뭐 그런 것도 뭐 뉴스에 나오고 하지만은 마찬가지 떴다방들 분들도 마찬가지 돈 벌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뉴스를 보고 어떤 내용을 보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알아야 파악을 할수 있는 거죠. 뉴스만 나왔다고 해서 뉴스에서 얘기만 한다고 해서 공땅 다 믿을 수 있는 얘기들은 또 아닙니다. 뭐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왜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얘기를 하시냐 안 좋게만 생각을 하시냐 더 좋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뭐 예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 싶은데 가몽시를 먹고 가몽시 맛이 나는 걸뭐 가몽시 맛이 난다고 얘기하지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먹어봤냐 안 먹어봤냐는 경험이고 현재 제 눈에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것들이 다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분들도 계시고 뜯다방는 분들도 계시고 아파트를 돈을 풀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얘기들 조차도 제가 다 듣고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면 엄청난 정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또 믿지를 않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잘될 거야 아니겠지 이렇게 망상을 하다 보면 꽃피죠 사람이 두루두루 봐야 됩니다. 제가 뭐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부산, 뭐 울산, 경주할 것 없이 뉴스에 대한 내용들을 올려드리는 것이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던데 다 보시라는 겁니다. 대구만 국한대에서 모든 것을 쳐다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른 지방들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중에서 미분양이 나오고 있는 대구의 실제... 엄청난 아파트 물량들이 어떻게 소화될 것인지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첨이 다 되었는데도 사실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포기를 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청약 당첨을 해서 사실 당첨이 되었으면 내가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들어가서 살것 같으면 포기를 할 이유가 없죠. 포기를 한다는 하 것은 어 팔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팔수 있는지 없는지 겁이 나는 거와 그때 그또 현장에 갔을 때의 어떤 분위기를 보고 계약 해지를 하거나 당첨 포기를 하거나 청약 포기를 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좋은 댓글을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 보게 되면 은뭐 댓글 말고 여기 검토대기 중이라고 있죠. 여기에 비어나 나쁜 말을 얘기를 하게 되면 은 자동으로 검토대기 중으로 넘어가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저도 마찬가지 얘기를 한번 댓글을 읽어보죠. 읽어보면은 다양하게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 좋은 얘기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뭐 상황이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있는 사실을 또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에 또 대처해야 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처할 어든 준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똑바른 내용 전달이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과 견해도 물론 담아서 영상에 올리기 때문에 뭐또 보기 싫은 분들은 또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이고 뭐 그게 또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 아파트 분양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양을 받는 분들이 계시고 그 중에서는 또 구독자 분들도 계세요. 물론 미분양 할인 분양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바로 또 아파트를 구입해야 된다 사실 아파트 분양을 받고 싶다 또 그리고 뭐사억 5억이면 뭐제 입장에서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모델 하우스의 관계자 분을 연결해 주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뭐 대부분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뭐또 그리고 입장과 견해가 또 틀리기 때문에 또 상황도 틀리죠 그리고 내가 바로 또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쁜 댓글을 올려서 제가 굳이 뭐 읽고 뭐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냥 바로 삭제를 해버리고 마는데 아무튼 상황이 이렇다 어뭐 제가 뭐 작년부터 뭐 얘기를 드렸지만은 제 유튜브 만 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브도 가게 되면은 뭐 들어가서 한번 확실히 뭐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말이 다 틀려질 수도 있고 상황이 변할 수도 있지만 특렬 기준을 가지고 오래된 순으로 해서 찾게 되게 되면 은맨 처음에 유튜브를 만들 때부터 나온 영상들이 처음부터 쭉 나옵니다 물론 뭐 저는 다양하게 유튜브에 뭐 기본적으로 올려놓다가 뭐 대구 아파트 내용들을 제가 뭐 따로 얘기를 했는데요 1년 전이었죠 1년 전부터 뭐 거의 얘기를 하면서 아 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 부분에서 뭐 다른 얘기들도 많이 들었고 다른 주변의 부동산들도 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고 뭐 올리냐 뭐 지금 잘 오르고 있는데 그래 가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다양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튜브들도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뭐뭐두번세번 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예전하고 동일한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발로 뛰어다니 보시고.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다음에 어떻게 할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